향후에 3, 4, 2, 2, 2, 1, 4, 4, 4, 1, 4, 3, 4, 1, 2, 3, 4, 3, 4, 2, 4, 3, 4. 4, 3, 4, 4 그렇죠. 아이들다 이렇게 됐죠. 먼저 여기 있어야 돼. 여기. 그래야 손이 이렇게 갈수 있어요. 얘들1 3, 3 그래 혼자 가잖아요. 4 그죠? 된다고 요1 4 3 4 3아3 2 1 4 3 4 1 4 3 4 1 1 4, 3, 4. 1, 1 4 3 4잡아요4 3 조금만 더 갑시다. 4 2 넘겨요. 4 3,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. 엄지 음. 내려면 안 됐나니까 네. 1 넘어갔죠 네. 1 2, 2 3, 3 4팔 그렇죠. 4, 이렇게 음. 들어오는거지 뒤집어지지 않게 1, 뒤집어지지 않게 4, 4 3, 3, 3 가요 자기 자리 가요 4 3 2 1 네? 4 3 2 1 4 4 3 자기 자리 가고 2 2, 2, 2, 2, 2 1, 1. 1, 1, 1, 1, 4, 3, 4, 4 왜, 지금 딱 나오잖아 자세가 예, 예, 예. 얼마나 보기 좋아요? 4 1, 4, 3, 4꽉 잡아요 오딱 나오잖아 4, 지금 그러니까 4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힘을 좀 이렇게 이렇게 각이, 각이. 음. 여기 여기 예, 예. 또요 새끼가 <웃음> 요 새끼 손가락이 조금 다시 음. 좋아요 그래서 많이 젖어져서 억수로 많이 어요 음. 지금 거의 막한 60% 나왔어요 4, 4 그렇지. 다시 올라가. 위에 있죠 예. 1 2 위치에. 이이 넘어가서 지금 소리 뒤긴 예, 거리 그래. 1 2 3 4. 그렇지. 예, 여기 여기 뒤집지면4 4 3 2 1 1. 1 3 4.